오늘은 아이스팩 버리는 방법과 활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스팩이 집에 많이 있으실텐데요 아이스팩은 요즘에는 또하수구에 버리시거나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렇게 아이스팩은 고급성 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이안세 봉투, 예번 쓰레기로 꼭 버려주셔야 되고요 아이스팩은 요즘에 보면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눔이나 드림, 그리고 수거를 무료로 하는 곳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H몰 에 다음 달에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료 수거를 해주면서 적립금을 나눠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아이스팩 1번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는데 음 예전이나 앞으로 또 많이 어 나가실 일들이 있으시겠죠? 이럴 때 장기 여행할 때는 화분에 물을 항상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아이스팩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화분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신 후에 아이스팩 내용물을 흙 위에 올려 두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흡성 수지가 이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면서 물을 오랫동안 머금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주지 못해도 화분이 한 일주일 정도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보느라고 또 이제 막 허리도 아프고 <웃음> 막 그런데요. 이럴 때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핫팩이나 찜질을 하시면 좋은데요. 실온 상태에 냉동해놓은 거를 이제 꺼내놔서 실온 상태에 완전히 녹은 팩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1분, 또 반대쪽으로 1분 돌려서 돌려주세요. 팩이 녹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2분을 돌리지 마시고요. 한쪽으로 1분, 또 한쪽으로 1분 꼭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주신 후에 수건이나 천에 감싸서 찜질하고 싶은 곳에 찜질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손목이 좀 아파서 손목이나 이제 뭐 생리통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배에 또 찜질하시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앞 치마에다가 넣어놓고 찜질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또 찜질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냉동실에 많이 넣어두시는데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두면 물론 오래 쓸수 있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주 꺼내서 쓰기 쉬운데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절전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넣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이렇게 넣어두고 절전 효과까지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이 많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좋은 향을 넣어 놓으면 또 방향제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아이스팩 내용물을 빈병이나 이렇게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 넣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예쁜 유리병을 구해서 넣어 봤는데요. 이렇게 넣은 후에 오일이나 향수, 오래된 향수를 한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완성이에요. 화장실에 이렇게 예쁘게 놓아봤는데요. 예쁜 공병에 넣어두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향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쓰시면 너무 좋은 또 방향제가 될것 같아요. 아이스팩 활용법 오늘 알아봤는데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즈호였습니다